안녕하십니까 1월 25일자 해외선물 비고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야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기대 연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1% 이상 상승하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나스닥이 반도체와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4% 넘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금일은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원유는 최근 중국 경기 회복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돼 상승해 왔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경기 위축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F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실적 발표로 발표 결과에 따라 증시변 병돈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27% 매도 73%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 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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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개월 00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840만 8천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 160만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전엔 보잉사 장 마감후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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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you win today, good bye.